이렇게 아, 쉽게 얘기하면 자 여기에서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수능 풀때 독해의 팁이 하나 생기는 거지 뭐냐면 요런 느낌이긴 해 BPP형 투부장성과 같아 근데 여기 여기 PP형의 단어를 처음 봐 또는 모르겠어 네네. 또는 아는 다는인것 같긴 한데 뭔가 붙여서 해석하니까 이상해 그럴 땐 뭐로 응용하면 좋을까 해석을 어디게 응용하면 좋을까? 그냥? 그냥... 뒤에 있는 투부정사서 그렇지 투부정사를 뭐에... 뭐, 해, 뭐 어떻, 어떻다라고 해석하는 주어가 투부정사를? 해야된다?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이제 독해할 때 응용이 되는 거지 어때? 요런 느낌 뭔 말인지 알겠지? 네이 B, P, P, 투부정사가 있어 근데 이 네. P형을 뭐할 때? 두 가지 경우. 뭐 하거나 뭐할 때? 잘 모르거나. 모르는 단어이거나? 또는? 헷갈릴 때? 그렇지. 뭔가 해석을 했는데 헷갈릴 때. 그냥 왠지 정상대로 해석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? 자 그러면 이때? 이때 응용 어떻게 한다? 그냥 두부형에 있는 단어를 주어가 해야 된다. 그렇지 그렇지. 기가 막히다. 오늘 완벽한데? 완전히 프로트한데